앞에 아, 활들었니? It's me. 아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다들 안안하하십니까3 열렸어요? 드디어? 사실 오늘 되게 기분이 좀안 좋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은임임스스은은보보데인 인벤 인페페지지엘엘 e 이이왔왔라라요요래래 get 엘 m a i d e c 근데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어 강연이었음 딱 보고나서 에이씨 음 업데이트 떴네 보니까 내가 딴 게임 접다 오니까 이거 복구해주네 오늘 일이 원래 하는 날인데 뭐 접었으니까 딱 이날이 딱 오네 이렇게 보상받는 건가 올 메시지 켜진다 야 이거 8천 개 찍었어 이거 언제 이렇게 찍었대 자 오늘은 359회차 왕자들과 같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아 6개월 만에 일어나는군 이손맛 <웃음> <웃음> 야, 귀엽네. <웃음> 귀엽네. 이놈 no, no, no, 어디서 본 아이디들이 많아 서버가 복구돼서 좋아하는 망자들엘든링디에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야 그건 아니지? <웃음>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예요 엘든링디에쉬는 필요해 <웃음> 아니야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야 <웃음> 아이 파격감 아이 사인들 과연한 듯이 암령 사인으로 긋는 자들 야 아, 진짜? 엘든 링은 두 명밖에 소환이 안 되는데 <웃음> 여긴 우글우글하다니까? 아 등이 어, 왜 이렇게 선을 하냐아씨안 보여 사람이 너무 많아 Bye, bye, bye, bye, bye, bye, bye, bye, e 소3만요아 그건 또 아니에요. 박소3는 진짜 글쎄 그래도 엘든링은 계속 하긴 해야죠. 화터폴로 이동해야 돼. 아 걷나 보다 <웃음> 그, 실례지만 소신발언 해도 됩니까? 서버가 먼저 3부터 복구되는 걸보아하니 네. 엘든링 외에는 두 번째 갓겜은 3가 아닐까 전 감히 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3부터 살렸을까 서버를? 그거를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. 그거 일리가 <웃음> 있구만. 아니 그래도 엘든링은 엘든링은 첫 순위로 둬야죠. 첫 순위는 논네고두 번째 부터 가려줘야지 엘든링 덕분에 대중성 좀 올라갔잖아요 난 개인적으로 엘든링이 그렇게 나와줘서난좀 고맙긴 하더라 프롬 관련된 게임 보르는 사람도 다들 한 번쯤 찍먹은 하니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아직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 분간이 안되시는 거 같네 꿈이면은 가서 피부화된다고 <웃음> 아 맞지 어그 아, 말이 맞긴 하지 저 요즘 왼쪽 손목이 아파요 <웃음> 나도 늙었군. 아 잠깐만요. 나 왼손에다가 파스 좀 붙여야겠어. <웃음> 힘이 안 들어가네. 아 진짜 아, 왼손에 패링 버튼 있는데 그게 잘안 눌러져. 힘이 잘안 들어간다고 되나? 그런 게 느껴집니다. 솔직히 3 했을 때 당시에는 젊었지. 이말 하니까 진짜 뭔가 그 젊었지. 그럴 때가 있었지. 아 이게 양잡 양잡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 양잡 눌러야 된대요 아 너무 불편하네 투구를 쓴 휴먼을 아 휴먼도 아니지 아, 아무튼 투구를 쓴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난그 장막을 비집고 들어갔지만 오직 <웃음> 심양이었자는 <심연균이었어. 웃음> <웃음> 필요 없다 준비가 잘돼있고 다들 참기를 들고 있어. 앞에 활 들었니? 이즈미. 커크요? 커크 안 와요. 압력이 너무 많아서. 아 이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. 응? 음? 뭐야? 이거 서버 복구 되면서 버그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버그 생겼나? 아말 타고 싶어. 말 타고 싶어. 너무 멀어. 솔직히 3보 이상은 택시 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뭐냐 이 긴장감을. 깔랑검 하면 손절 당할 것 같다고요? 아이 뭐어때요 손절 당하면 되지 그럼. 이게 뭐가 어렵다고. 한두 번이에요. 우리 사대가 어때서요. 이거 글리치아스도 있네. 오 월간검. 오. 3리만복구된거 보면은 이렇게 생활하시면 됩니다. 3 외에 그 이하의 아이... 아셨습니까? 다크솔3 시대가 왔다. 말을 좀 험하게 하긴 했는데 냄새가 난단 말이지. 이가 복구가 되면요? 아니죠. 타이밍인데. 애초에 지금 시점에서 2도 같이 복구가 됐으면 정상찹착은 해 주죠. 빨리 가야겠다. 안 돼. 형좀 줘. 노. 두렵나. 오랜만에 고향이요? 아 근데 항상 늘 있었던 곳이라서 그렇게 막 근데 좋긴 좋죠. 오랜만에 열리긴 했으니까 평소에는 엘든링을 해봤으니까 <웃음> 열 받네 너 그딴식으로 입을거야? <웃음> 아까 잘 입었잖아요 왜 그렇게 입어 또 짜증나네 <웃음> 저 죄송한데 갑자기 엘든링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스새 땅이 갑자기 그리워지는데 <웃음> 서로 죽여라 이제 어 아! <웃음> 크벨트 이벤트 완료하기니까 여기 아래 내려가서 거인 지나고 나서 상자 두개 있는 거 거기 열쇠 뭐가 되던가요? 내 기억으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투명 간수가? 아 그런가? 투명 간수였나? 손가락이요? 아 그래봤자 압력밖에 없는데? 근데 백령이나 압력이나 둘다똑같지더 찐게 찐이지 야 비슷비슷합니다 어? 어 아, 오른쪽, 오른쪽 갈게 오른쪽. 내려갈 수 있어. 충분히 내려갈 수 있어. 왼쪽 살짝, 살짝 스치면 돼요. 아, 괜찮아. 내려갈 수 있어요. 날 믿어요. 아. <웃음> <웃음> 나와. 내려가 엘든링에선 저러진 않았는데왜 여기만 오면은 사람이 어 개그맨이 돼버려엘든맹에선 저러지 않는데 았 사람이 여기 오면 이상해진다니까 살 가치요? 어허 멀티 안돼도 살 가치는 있었습니다 확실한건가요? 아니 내가 설마 제가 툴을 추천하진 않았잖아 지금 내가 툴을 추천하진 않았잖아 애초에 툴을 추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신뢰성 있지 않으십니까? 아 지크벨트 열쇠 여기가 아니에요? 안돼 여기가 아니었어? 바실리스크 있는 곳? 그럼 다 틀렸네 사람들 박수소리 버릴건가요? 난 애초에 버리지도 않았어요 왜 그래 갑자기 버린 것처럼 진짜 버리는 걸 보여줘? <웃음> 거기? 아 그럼 내 말이 맞잖아 <웃음> 내가 망자놈들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옳른상자라고 잠깐만 아니군 끝까지 끝까지 의심한다 저희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네요 음 신입인가? 신입 많는가 사람 분명히 엘든링에서 진지한 사람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지? 게임이 사람을 망친 것 같아. 이건 다 쓰리 잘못이야. 사람을 망쳤어 이거. 고친 거 맞냐고요? 근데 최소한 엘든링 보단 낫잖아요. 그래요 안 그래요? <웃음> 겁나 자연스럽게 들어. 아 미치겠다. 양손 손목 다아파 이제. 오른쪽에도 파스 발라야 되나? 왜 이러냐 진짜. 올보스냐고요? 흐름상 올보스를 가야 됩니다. 눈치껏. 안 가면은 저 망자들한테 둘러싸입니다 이제. 똑바로 서라 펠리를. 오늘처럼 경사스러운 날에 왜 올보스를 안 갔지? 잠깐 일단은 조정을 할게요. 일단 두 분은 돌아가게요 오늘 많이 소환 당했잖아. 나 다른 사람 소환할래. 넌 돌아가. <웃음> 아니 평소에 친일도 들어오잖아요. 엘드닝이도. <웃음> 넌 돌아가. 아이디가 너무 너무 낮에 이거. 뭐 이런 끔찍한. 필터기 한번 돌리자. 필터기 한번 돌리자. 약한 망자 필요 없다. 벽가로 없나? TC, TC 없나? TC? 대신 귀여운 망자를 드리겠습니다. 필요 없어. 너 나가자. 필요 없어. 지금 몇 시간 됐지? 한두시 반이네. 어, 튕길 때가 됐지. 항상 이 시간쯤에 튕깁니다 저는 한번 튕길 때가 됐지. Can't make it. Can't make t h e s h i p stuck. o u my way, e d o n t stuck. 내가 이겼다. 다음이 호스트한테 넘겨. 아이고 끝난 겁니까 그렇단다 아들아 야 저거 아는 사람 혹시 나이가 <웃음> 솔직히 옛날 드립 같은 거 알면은 다 그냥 아저씨야 이제 <웃음> 약속을한 것처럼 <웃음> 음 버티지 못했군 니가 날 바삭하게 만들었다 자 이제 프레데 가볼까 우리 묘지기 가야 돼요. 여기서 과연 몇 명이 살아남을까? 한 이쯤인가? 이쯤이었나요? <웃음> 이쯤이 아니었어. 아, 좀더 앞이었나? 다시 하자. 우리 같이 떨어져 보자.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까 위치 보니까 좀더 앞이었으니까 감 잡았습니다. 좀 앞으로 가면은 안 죽을 겁니다. 한 이쯤인가? 이쯤인 거 같은데. 아, 한 이쯤일 거야! 어 이것이 8회차입니다 왕의 묘지기와의 정정당당한 결투 미션 성공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지? <웃음> 뭐야 이건 미션 성공 아 여기는 항상 시끄럽단 말이지 귀가 찢어질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킹을 갑자기 잡았냐고요? 네 정정당당한 결투였죠 정정당당한 잠불의 힘을 보여주마 아우 어. 지나지나 멈춰 아, 아. 하지마 뭔짓거리야 내가 전에 당했던 걸또 당할 것 같아? 어쩐지 한명 어디 갔나 했네 <웃음> 근데 딱히 내가 이런 이제 소울 시리즈나 뭐든 다 해보면서 느낀 거는 레벨 올려봤자 무슨 뭐 모예요한방 음. 맞으면 죽어. 사람은 칼에 맞으면 죽어요. <웃음> 진짜 엘, 난 엘든 링에서 많이 느꼈어요. 생명력 60이나 99나 똑같더라고. <웃음> 어, 자 일정 이상 올린 다음에 굳이 이제 레벨에 여, 연연할 필요는 없더라고요. 진 최소한의 이제... 이제 특정 스킬 무게 방어구 이런 것만 최소한만 딱 지키면은 이후에는 굳이 막 굴릴 필요가 없더라고 아...